광고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품을 알려주기 위한 수단인 광고를 만드는 방법이 소비자에게 어떤 반응을 하도록 만들까요? 지금 현대자동차 브랜드 광고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을 대표하는 브랜드 광고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는 제품 광고라기보다는 브랜드 광고에 더 가깝습니다. 현대자동차 브랜드 광고는 넥스트 어웨이즈 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현대자동차는 왜 이렇게 브랜드 광고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 광고가 창조적인 곳은 자동차 수출과 선박 건조 철강 제조 도로 건설과 같은 현대그룹의 업적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넥소에서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투싼 슈블원, 이라는 현대자동차의 상징적인 모델을 등장시켰습니다. 이것을 영상 편집 기술로 구현하면서 특별한 영상을 연출했습니다. 이 영상은 마치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창업주인 고정주영 회장의 모습을 연상시킨 장면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청년 정주영 한 사람의 시작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고 감동적이면서도 존경스럽습니다. 게다가 도전하는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광고는 단테 아리올라라는 영화감독의 지휘하래 제작되었지만 역시 스토리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편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정지영 회장은 이처럼 이름을 남기며 또 하나의 업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현대자동차 브랜드의 이미지 전략은 감성적 소구입니다. 감성적 소구를 사용했을 때 소비자는 심리적으로나 감각적으로 또는 생리적,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광고의 구성을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형식을 혼합해서 소비자와 시청자에게 쉽게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광고의 메시지는 자동차의 디자인과 기능을 직접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제품을 연상하게 하는 소프트셀 방식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이것은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의 의미도 보여주지만 결국 자동차를 판매와 연결시키는 메시지가 될 겁니다. 광고에는 전문 성우의 음성으로 현대자동차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간결하고 안정된 음성은 현대자동차를 더욱 신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의 감성과 태도에 호소하여 현대자동차는 소비자들의 감정에 다가섰습니다. 광고는 시각화 전략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넥스트어웨이치는 제품을 보여주지 않는 전략을 사용했는데 현대자동차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는 것이죠. 단지 현대자동차가 지금까지 성장해온 역사를 토대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겠죠. 물론 자동차를 보여줄 때는 특징을 강조하기 위한 스플래치 기법을 적용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현대자동차 광고는 영상편집의 집약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현대자동차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고 앞으로도 삶을 바꿔줄 진정한 가치를 보여줍니다.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를 더욱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든 좋은 광고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 광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브랜드 제네시스와 미래를 향하는 현대자동차를 기대합니다.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하는 자동차 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